여러분 이제 알파벳 헬라와 알파벳 공부를 좀 해볼까요? 저희 헬라를 어 계속 보고 있는데 헬라와 알파벳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알파벳타 가마 델타 엡실론 세타 에타 세타 요타 가파람다 미리크시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다우, 윕실론, 피키, 푸시, 오메가 좋습니다. 자, 알파는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웃음> 알파 아시겠어요? 자, 알파 한번 읽어볼까요? 알파, 알파 다음에 파 a 할때아 발음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I am the alpha and omega 예, 아 발음이 납니다. 알파. 여기는 뭐로 있죠? 베타라고 있죠. 비기 n 할때그 비하고 똑같은 발음이죠. 여기는 뭐죠? 감마. 감마. g i 기프트 할때그 지하고 똑같은 발음이죠. 감마. 이 더블 감마가 나올 때는 여기 앞에는 응 발음이 돼요. 싱할 때 응발음이 됩니다. 감마 다음에 카파나 감마나 크시 같은 경우면 응발음이 됩니다. 여기는 델타죠. 디사이프할 때 델타. 여기는 뭐죠? 에타. 아니죠? 엡실론이죠. 엡실론입니다. 깨달 때 짧게 발음되죠 엡실론. 여기는 뭐예요? Zeta죠. Zeta. ز에타. 영어의 슬바랑좀 즈. 발음이 비슷합니다. 뭐예요, 여기가? 여기 읽어볼까요? 제토죠, <목소리> 제토. Zeto. Zeto. 아니죠? 제테오죠, 제테오. 제테오. 이건 이제 룩, Zeto. 보는 거나 이제 찾는 것을 이야기하죠. 제테오. 여기는 뭐예요? 에타예요, 에타. 여러분, 참 헷갈리죠? 에타 네, 이해할 때. 여기는 길게, 장모음입니다, 여기 예타는. 아까 엡실로는 단모음이에요. 짧게 발음돼요 영어는 우리 H죠. 진짜 헷갈려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건 세타죠, 세타. 발음이 영어 똑같아요, 이게 세타. e o l 알 g 지할때이 발음이 th가 이 세타 발음 되죠. 자, 세우스가 무슨 뜻이에요? 세우스 어. 하나님이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는 엘로힘이죠. 엘로힘. 예, 세우스 이건 뭐예요? 이오타. 자, 예수님이 일 율법이 1.1액이라도 폐하러 오시지 않 폐하러 오신 게 아니죠. 1.1액이 뭐예요? 히브리어는 요드, 헬라어로는 이오타 발음도 이 발음 똑같아요. 이오타. 자, 이건 이오타. 피할때 이제 이 발음 똑같아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Not one. 시작. Not one 이오타오. stroke shall pass from the law.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작잖아요. 이 오타 굉장히 작죠? 이건 뭐예요? 카파 p p k 발음 돼요. king. king 할때그 k 발음 똑같죠. 여기는? 람다 m 예, 맞아요. 람다. 람다. 이게 러시아어도 이제 여기 헬라우를 갖다가 끼리 문자를 갖다 썼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남다죠? 비슷합니다. 남다. 리슨할 때 영어의 엠 발음은 똑같죠? 여기는 뭐죠? 위. 위. 비. 뱉할때엠 발음이죠? 여기는 루이 뉘. 이엠 발음이에요. 느 발음. 네임 할때느 발음 똑같죠? 여기는 크시. 크시죠? 크. 크스 발음이 돼요.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뭐죠? 왁스 할때 크스 발음이 되죠? 왁스. 흔적이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요. 읽어봐요. 오미크론이죠? 오미크론. 예. 영어 오하똑같은요 offering, offering. 네. 이 호는 이, 어, 정관사 더하고 똑같아요 여긴 뭐죠? 우리는 파이라고 배웠죠? 파이라고 배웠는데 그냥 P라고 합니다. P p r a y Art 자 근데 제가 한가지 예시를 알려주면 그 이제 이제 저와 같이 일하는 분 중에 박사 한 형자가 있는데, 공학박사인데, 제, 이, 크시를 몰랐던 거예요. 그 훌륭한 분이 이걸 제타로 알고 있었어요. 제타는 한번 돌리죠? 크시는두번 돌려요, 여러분. 자,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피로 그냥 읽으세요. 로. 론데 이게 R 발음이죠. 근데 이게 영어는 뭐예요? P인데, 푸 발음이 되죠. 진짜 헷갈리거든요. 러시아로 똑같, 러시아어로 똑같아요. 예전에 러시아가 이제 독립국가연합이라고 죠 CCCP가 나오더라고요. 그 러시아 할 때, 러시아 문자로 보면 P자로 생겼어요. 러시아. 자, 똑같습니다. 헬라와 알파벳을 아시면 러시아와 알파벳도 금방 아시게 돼요. 그러면 몽골 알파벳도 금방 아시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요? 로, 레인, 음, 로. 예, 이건요? 시그마. 시그마죠. 수학을 하니까 잘 돼. 시그마가 맨 끝에 오면 S 자 비슷하죠. 시그마, 시 딸때 때 S 비슷하고. 자, 이건 뭐죠? 타우. 타우, 좋습니다. 트 발음 되죠? 얘는? 윕실론. 이것도 입실론. 헷갈리죠? 이제위 발음이 되는데, 이게 러시아로 가죠? 이 y 자가 우 발음이 돼요. 시. 자, 러시아의 예, 근데 여기는 힐라와에서는 위 발음이 됩니다. 위. 윕실론. 어, 자, 이건, ᄀ. 영어의 F 발음, ᄀ. ᄀ. ᄀ. 예, 폰할 때, 예. Yeah. 폰할때 F 발음 되죠. 예, ᄀ. 얘는, ᄀ. 키죠, 키. 키. 키. 키. 우리 키. 전번에 그, 어, 그제 그, 음, 히브리어 배울 때, 키. 햇, 있죠, 햇. 햇. 그 발음이 똑같아요. 키, 키, 크리스트, 예. 네, 키, 키 해보세요. 시작. 키, 예, 좋습니다. 여기는 푸시, 푸시, 푸시라고 있는데, 립스 이럴 때 푸시 발음이요. 아까 크시도 두 가지 음가, 두개 음가가 있죠. 푸시도 그렇고 푸시도 푸스라고는 두개 음가가 있습니다. 예, 사실 여기 영어의 수도인데요. 원래 여기에서 왔어요. 사이라고 여기 피 바로 안 해버리죠 영어는. 여기는 뭐예요? 알파. 오메가죠. 오메가. 오메가. 예. 틀리면서 배우는 겁니다. 오메가. 오. 지금 오메가는 오미크로는 짧은 오 발음이 되고 오메가는 긴 장모음 모가 되죠. 헬라어는 쉬운 게 발음 음과 그대로 발음이 나요. 거의 예외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일단 이, 일, 읽을 수 있으면 여러분 됩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I am the 알파 엔더 오메가라고 하셨죠? 자난 처음과 끝이라고 하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 한번 꼭 써보세요 대문자 소문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알파 시작 알파 알파 읽어보세요 시작 알파, 알파. 베타. 베타. 베타 감마, 감마. 델타. 델타. 델타 엡실론, 엡실론. zeta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람다, 미, 미, 니, 예요 크시, 오미크론, 피, 로, 로, Sigma, 로 Sigma, 시그마, 타우, 위실론 피, 피, 시, 피, 푸 푸시, 오메가. 오메가. 예, 좋습니다. 꼭 한번 써보세요. 어, 이게, 음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가 뭐죠? 읽어볼게요. 알파. 알파. 그대로 읽어봅니다. 베타. 베타. 이게 뭐예요? 감마감마 그대로 읽어봅니다. 델타. 델타. 얘가, 얘가 뭐죠? 푸시죠, 푸시. 그러니까, 엡실러. 엡실론 엡실론 여기는 제타 제타 그대로고 여기는 에타 에타 세타 세타 이오타 이오타 그대로고 이거 어떻게 읽어요? 카파 예, 좋습니다. 여기는요. 람다 람 람브다죠. 근데 람다 이렇게 람브다. 람다. 람브다. 얘, 얘람다 얘기하시면 Lamda. 여기는 미. 위. 위. 여기는? 씨. 크시. 크시. 크시. 여기는? 크오미크론 오미크론. 오미크론. 여기는? 피. 피. 이 발음이네요. 이 오타 이 발음. 여기는? 로. 로. 쉽죠? 여기는? 시그마. 시그마 그대로 읽으면 돼요. 발음이. 똑같네. 여기는? 타우. 타우. 여기는? 웹실론 예, 푸스죠. 웹실론 피, 키, 시, 푸시, 오메가. 오메가의 소수입니다. 그럼 여기 한 번,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는 어떻게 읽죠?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아. 읽어봐요. 아. 아. 여기는? 아델, 아델 포스. 포스. 그대로 읽으세요. 헬라우 쉽다니까, 읽기가. 아델포스. 아델포스. 형제고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시작. 아포스톨로스. 죽음은 사나토스. 사나토스. 좋습니다. 율법은 노모스. 노모스. 여기가 리전이. 노모스. 노모스. 아들은 위오스인데 여기가 뭐죠? 강하게 발음한 한게나와야죠 강하게 발음하면 휘라고 히읗을넣어야 돼요. 그럼 휘오스. 뭐죠? 휘오스가 되죠. 휘오스휘스 휘오스. 선물은 도론이죠. 도론. 도론. 도론. 도론. 왕국은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저 킹덤이죠 왕국.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여기 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형제는 아델포스. 좋습니다. 아델포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아포스사나토아스사나토스율법은아모스노로스아들스휘오시아스선로은 그들을 톨로스아는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아 발음 나로고 오메가 오 발음 이니까 도. 도. 여기 포로죠 발음 나로스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자, 왕국은?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좋습니다 자, 사람은 뭐죠? 안안쓰로 안, 포스, 포스 안트로포스. 안트로포스. 안트로포스 좋습니다 종은? 오미크론하고 입실론이 같이 오면 우발음이 돼요 두 둘로스, 자, 둘로스. 둘로스 둘로스 말씀은? 로고스 로고스 자, 성경에 보면 로고스와 흘레마가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요 로고스는 말씀 전체를 뜻하죠 우리 예수님을 뜻하고 그 말씀에서 일부분을 그 말씀을 흘레마라고 하죠 레마라고 하죠 다음에 집은 뭐예요? 오이... 오이코스죠 오이코스. 오이코스 그대로 읽으세요 성전은? 이에론 하면 안되고 여기 뭐죠? 강하게 읽그라는게 나왔죠 히에론. 히에론이라고 읽어요 히에론 히에론. 히에론. 히에론. 진리는 음. 알레페이아죠. 알레페이아. 알레페이아. 알레페이아. 알날 날은 에메라하면 안 되고 강한 사람. 해메라. 헤메라죠. 사람 뭐라고요? 안트로포스. 안쓰로포스 종은 둘로스. 말씀은 로고스. 로고스 좋습니다. 집은 오히코스. 아니죠. 오이코스? 그냥 오이 편하게 발음 오이 오이코스. 오이코스. 성자는 히에로. 히에로. 다르죠. 이쪽은 강하게 읽어야 돼요.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 표시가 돼 있으면 진리는 알레세이아. 알레세이아. 날은 헤메라. 헤메라. 좋습니다. 자, 마음은 카르디아죠. 카르디아. 자. 카르디아. 빨리면 카디아죠. a 디 d i a c a 는 에클레시아. r d i a Cardia, Cardia, Cardia, 가 a r d 이 a c 이 예. 예 i a Cardia, c a r 에 i a Cardia, Cardia, Cardia, c a r d 레 a c a r 에 i a c 엔톨레 소리는 포네 포네 포네 포네 포네 마음이 뭐라고요? 카르디아 카르디아 그대로 읽으세요. 음과 똑같아요. 카르디아 카르디아 교회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좋습니다. 생명은 소에 평강은 에이레네 계명은 엔톨레 엔톨레 소리는 포에 oh,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시간은 에라 에라. 야 오메가 오바음 되죠. 오라. 오란드에 강한 순표가 있죠 Ora? 호라 Ora. 호라 호라. 다음에 영광은 Do 도. 이거 크시 반음 되죠. 독사 독사 독사. 독사가 네, 아니라 독사라고 하면 되죠. 독사. 우리는 뱀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뱀이 나타납니다. 독서, 독사. 독사. 책은 그라페. 그라페. 그래, 혼. 혼은 뭐죠? 이거 푸스죠. 푸스. 피스. 푸스니까 푸쉬케. 피쉬, 푸쉬케. 자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혼이 뭐예요? 네페시드네페시 네, 네, 그게 똑같은 게 푸시케죠. 자, 비유는? 파라보... 네. 좋습니다. 파라볼레. 좋습니다. 파라볼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간은? 호라. 호라. 좋습니다. 영광은? 독사. 독사. 책은? 그라페. 그라페. 그대로 읽으세요. 호는? 푸시케. 푸시케. 비유는? 파라볼레. 파라볼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